Hello, Tia, Tia. Hello, hi. o k y wait. Let me change the title. Hey, what's up? It's my birthday today. Hey, happy birthday, thank you. Oh, 이거 샀어요, 여러분. t d I'm g o 케 a k i 이 c k cake. t h a e k i o o o g i Apple cider vinegar. You can j o k e mana to make it fluffy. Tessa, Tessa, it, Tessa, it. it's good. Okay. Ah! Ta-ga-ba! <laughs> 됐어요. 봐봐. 힘들어. 오케이. 지금 됐어요. 이거는. This <웃음> is. 이렇게 나오고. It's okay, if we fail, we have second chance Teacher c a r e f u Whoa! i o s hot, i t o hot Whoa, oh, oh, whoa, oh, whoa, whoa, i t o hot o h i s is Papa Whoa! Need two eggs. Wait, is it cooked? Oh, look at this, guys. 근데 왜 이렇게요? 계란찜처럼 먹어보 먹어봐. 이거는 birthday cake 아니야. This is not my birthday cake. This is my birthday cake. This is just a test. 음. 음. 이 o u l 헬디, e so l t h y No t a s 나스비. 약간 s 타 s o r d 없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계근. y e for your support my cake is don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wow look at my birthday cake 잠깐만요 뉴랄하니 케크엄 마시고 같은데 이따가 쏘서 뭔지 쏘서 먹어 먹어보게요 음, 에스마스, 에스마스 초콜릿 음, 이게 와하나와 이거는 발효도 돼. 이거는 아마 내가, 음, 만 원. 만 원, 1 10 t e for one piece.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이건, 거는 좋은 캐디야 여러분. candles. <웃음> This is my candles. <웃음> I wanna buy c a n d l e but... 단소에서 <웃음> 없어요. <웃음> dan Sa tinzi ko ya de. No. Igo, 이거 이거 이렇게 무는 거 아니요. This is not dog food. This is my birthday cake. Anyone go to Discord and sing birthday song together. Oh, so many people c o m e in at the same time. Okay, wow. Thank you, guys. Okay. u h Europe. Oh, yeah. Okay. How? We're gonna sing birthday song together. Okay. One, two, three, and then we sing together. Okay. k a i t a h a z Go, go, go, go. Let's go. One, two, three. Mm. 먹어봐. <웃음> 음, 와, 음, 맛있는 음, 초콜릿 소스, 진짜 맛있어. 음! <웃음> 맛있다. 음, 초콜릿 소맛있짜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스펀지 케이크와 유유빈 손 묻혔어 오 유유빈! 유유빈 이거 졌어요 혹시 유유빈 남친 없는 거 알아서 이거 이거 피로 피로 해 줬어요? 유유빈 생일 해줬어 고마워 저는 유리, 유리 좋아해요 아 유리 좋아해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저는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에요? 아 oh, 네~~ 잘했어요~~ 아~~ 축하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생일해줘서 고마워요 네, 네 <웃음> 노래 부르실까요? 아아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 좋아. 응. 네. 아, 고마워. <웃음> 감사합니다, 레이 <링크. 웃음> <웃음> 오늘도 좋아하루예요 좋아. 응, 응 네. 그럼... <웃음> 이따가 또 전화 한 거예요? 축하해 달라고 응? 전화한 거예요? 전화 끝난 거예요? <웃음> <종화 끝날> 거예요? <웃음> 어? 아니, 아, 뭐는. 전화? 전화. 콜, 콜. 아, 전화 아, 네. 전화. 전화 종 있잖아요. <웃음> 아, 어, 안녕하세요, 도노님. 어, 지금 방송 중이요. 에 괜찮아요. 네네. 혹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아, 뭐, 어, 노 뭐, 컴퓨터 하고 있어요. 일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아, 제 언는 제 생일 알아? 생일이요? 아, 생일 맞아. 좋갑니다. 어, <웃음> 왜목 소리 너무 고 싶은 거 같아요. 음... 아,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uh, <laughs> uh, birthday to y o r 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birthday 상불로 주세요 yeah.